반갑습니다. 잠재의식 성공학 트레이너 김세용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달구고 있는 핫이슈, 어, 유튜브 뒷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 유튜브 뒷광고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어, 제가 뒤에 적었죠? 빛을 볼수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어떤 것이 있고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삶을 얼마나 더 멋지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제가 접근을 할거예요즉 나의 어떤 개인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전체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때 나한테 엄청난 영향과 그리고 성장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뭐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뭐 광고를 어떻게 했니, 뭐 알려주고 했니, 안알려니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어 우리가 이러한 이슈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갖게 돼요 어떤 관점이냐면 이 관점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어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을 하게 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의 어떤 정체성 이거를 에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거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영적인 거나 의식적인 사람들 얘기하면 막에고가뭐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에고에 대한 뭔가 에고가막 욕심만 부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에고라는 것은 어, 자아 정체성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청소년기에 어, 성립이 되는 그런 자아 정체성 말 그대로 개체성을 얘기하는 게 바로 에고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관점 어, 저는 이거를 근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어, 뭐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나타나는 것을 근원이라고 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애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괴체성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이런 어떤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이거의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과 그리고 이 전체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주의 집중하시고 어,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에고의 눈으로 보도록 기본 세팅이 되어져 있잖아요. 에고는 개체성이니까 이 에고의 개체성은 항상 생존 위주로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면 내가 굉장히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슬프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합니다. 유튜브 뒷광고로 다시 넘어와서 적용을 해볼게요. 처음에 기본 세팅이 우리가 에고로 세팅이 되어져 있으니까. 개체성. 분리로 되어있으니까 완전 남이다 이거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못할 수가 있니? 너는 어떻게 얘기도 안하고 그렇게 광고를 할 수가 있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의 엄마였어요. 어그 다음부터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어 나의 아버지였어요. 나의 동생이었어요. 나의 아들이었어요. 네. 우리 남편은 아니었고요. <웃음> 우리 남편이면 안되죠. 어 어떻게 됩니까? 또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바뀌게 되죠. 아 그래 어, 실수할 수도 있고 어, 앞으로 조금 더 잘해보자 다른 방식으로 잘해보자 갑자기 따뜻한 사랑으로 어, 사랑으로 함께하고 우리가 어, 뭔가 감싸면서 함께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막 나갑니다 어, 사랑으로서 이해해야지 똑같습니다 같은 일인데요 우리가 요즘 얘기하잖아요 뭐 전화 응대 뭐 비대면 서비스 할때뭐 이분도 어, 나의 가족입니다. 어, 이분도 우리의 뭐 딸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전화상담도 있고 은행에 가도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나 관점을 바꿔볼 수가 있겠죠. 물론 처음에는 화가 날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관점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그 감정이 굉장히 많이 사그러지는 것을 어,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이게 바로 내려놓음, 놓아버림, 허용함, 이런 부분의 일종입니다. 저는 이 뒷광고 논란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뭐 피해를 입히고 막, 막 배신갑니다. 이것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이것들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는 거는 더 받아들이고 허용할 때 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한번 관점을 바꿔서 어, 그 사람이 나의 엄마였다. 그 사람이 나의 동생이었다. 나의 딸이었다. 나의 아버지였다. 나의 아들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관점을 바꿔보세요. 내가 그렇게 관점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면 나는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목도 나는 이렇게 빛을 보았다. 라고 정한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실 만한 분들께 이 영상을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